억지로 두 번이나 자다니 오늘 밤은 다 잤네 어, 누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누나 엄마도 친구들도 모두 무사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반드시 구해주자고 저수지가 알려준 방법으로 말이야 아이, 뭐 그리 거창한 방법은 아니고 나는 계속 방호복을 만들고 너희는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대신... 만드는 족족 쓰러진 사람들에게 방호복을 입혀둘 거야. 더 이상 저 괴물... 릴림에게 정신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면 그만큼 먹이가 줄어든 릴림은 어떻게 될까? 적어도 지금보다 강해지지 않을 거라고 봐. 바로 그때 너희가 나설 차례가 오는 거지! 아, 그렇다고 릴림과 싸우라는 건 아니야. 되도록 싸움은 피해줬으면 해. 그보다 너희가 꿈속에서 만났다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줘 참고로 농담하는 거 아니야 나 완전 진지해 현실에서 방호복을 입혀도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야 꿈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늘려줄 뿐이지 그러니까 공포 자체를 물리치게 만들어야 해 모든 사람들은 무리일지라도 너희가 아는 사람들만이라도 만나면 이전처럼 말이 안 통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니 진심을 다해 격려하고 위로해줘 사람들이 스스로의 공포를 극복하고 떨쳐낼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 너희들 클로저라면 할수 있을 거야 꼭 적과 싸우는 게 다가 아니잖아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한방 먹었지 싸우는 게 다가 아니라니 언젠가부터 교전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클로저로서 좀 부끄러워지네요 방어복을 만든 것도 그렇고 대단한 녀석이야 왜 시공지 팀이 저수지 누나를 의지하는지 알것 같아요 음, 맞아 얼마든지 있어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반드시 구해낼 거야 클로저로서 엄마와 친구들을 이건 못피할거 내가 울부짖는다! 격렬이 흐른다! 이게 내 검이야! 일어나! 빗! 무진장 아플거야! 성광처럼! 밴더! 공간까지! 펜더 이건 못 피할걸! 일어나! 발칸 발칸 식사. 발칸! 얍! 공간까지! 밴더! 얍! 백화니 정이크 경점에서 울부짖는다 모든 걸이 순간에 받아라 이겼어 신나게 가보자고 느낌 살려서 일어나 공간까지 밴더 유리 스타 유리 스 유리, 스페셜! 하! 하! 공간까지 밴다! 발병원의 정점에서 야! 울부짖는다! 쿵! 일어나! 경련이 흐른다! 하! 발판 발판 발판! 야! 유리, 스타 야! 일어나! 너희의 모든 것을 이 몸에게 바쳐라 어? 왜저 릴림이 우리가 가는 곳을 저 앞을 봐봐 녀석도 우리가 찾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웃음> 오지마 저리 가라고 괴물 정미야 석봉아 릴림에게 쫓기고 있어 구해야 돼 유리야 너는 정미를 이세야 너는 석봉이를 맡아 너희가 책임지고 둘을 설득해 그동안 우리는 릴림의 주의를 끌테니까 이꽉 물어 어... <웃음> 석봉아 나야 나 알아보겠어 세야세야야 어, 어, 쇠야. 이제 안심해 우리가 왔어 유리야 여긴 어떻게 친구가 위험하잖아 당연히 구하러 왔지 그렇구나 또 이렇게 도움만 받네. 정미야, 왜 그래? 석봉이, 너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항상 도움만 받아. 이러고도 우리가 진짜 친구라고 할수 있을까? 분해. 힘이 없는 내가 너무 싫어. 우리도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곳에서 같이 싸우고 싶은데, 너희 평소에 그런 생각을. 그랬구나. 하지만, 그건 서로 마찬가지야. 우리도 너희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평범하게 학교도 다니고 내일은 무슨 게임을 할지 고민하는 일상으로.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싸움도 버틸 수 있었어. 어떻게든 이기고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했어. 맞아. 같이 학교를 다니고 놀러 다니고 너희랑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데. 그리고 내가 클로저가 됐을 때도 날 이해하고 응원해줬잖아. 우린...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어.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얘기하지 마. 그게 뭐야. 무슨 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유리, 너다운 말이네. 새아도 제법 좋은 말을 해주고. 응, 음, 기뻤어. 이런 나를 친구라고 해줘서. 나참 당연한 소리를 자꾸. 됐으니까 얼른 돌아가. 깨어나면... 원없이 게임이나 하자. 정미, 너도 조심히 가. 어, 그래. 나중에 봐, 세아야. 유리, 너도 무리하지 말고. 사라졌어. 석봉이 형이랑 정민 누나가 사라졌어요! 작전 성공이군. 세아도 유리도 정말 잘해줬어. 그럼 이제 교전을 피해 이동해요. 다음은 유린의 어머니 차례예요. 그 옷을 짓는 능력이 기계왕이란 군단장급 차원종과 관련이 있다고? 음, 부산에서 만난 기계왕의 부하가 그랬어. 애노벨이란 이름의 차원종이었는데 막 거대한 비행 접시도 끌고 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어쨌든 걔가 말하길 내가 리애니메이터 오리진이라는 거랑 오래 접촉한 데다가 그걸 갖고 있을 때 임사체험? 뭐 그런 걸 해서 기계왕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래. 거기에 내가 워낙 옷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끼쳐서 온갖 특수한 옷의 설계도와 제작 기술이 내 무의식에 저장되었다는 모양이야. 리애니메이터 오리진, 김제리 요원님에 이어서 너도... 그, 그래도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모로 납득이 가. 무엇보다 뭐그 특수 슈트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상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됐지? 방호복 만드는데 속도가 안 붙잖아. 그만 물어봐. 미안. 그래도 말하면서 계속 만들던데 의식하면 자동으로 제작되는 거야? 아님 재료와 같이 허차원에서 소환되는 개념... 아 진짜. 나도 몰라. 묻지 말라니까. 네할 일이나 제대로 해. 잠든 클로저들 관리는 잘하고 있어? 응. 다들 이상 없으셔. 키롤리엘 요원님과 이빛나 요원님도 아직 변화가 없으시고 그두 사람은 왜? 내 방호복 성능이 못 믿어서? 아, 아니야 꿈에서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두 분도 깨어나실 거잖아 그래서 확인차 으, 으, 머리 아파 떴어! 눈을 떴어! 민수야 이빛나 요원님? 정신이 드셨... 되셨... <웃음> 우리 심부름꾼들... 너무 자서 머리가 띵하네요. VR 종사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3D 게임을 억지로 한 기분이에요. 그 외에는요? 더 불편하신 데는 없어요? 아님 뭔가 기억나시는 점이라도... 어, 없어요. 원래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깨고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구출 작전의 진척도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클로저 분들이 잘해주실 거라 믿지만... 아직 캐롤리엘 요원님도 깨어나시지 않았고 괜찮아요 작전은 순조로우니까 방금 재해복구팀을 통해 확인했어요 입원한 관계자들 중에 다음에 4명이 눈을 떴다고요 한석봉군과 우정미양 벌처스의 김가면씨와 허유미 경정님이요 거기에 이빛나 요원까지 일어났으니 총 5명이 작전의 효과를 본 거네요 아, 죄송해요 임시지 부장님 보좌해야 할 제가 정신을 잃기나 하고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다시 일어나 준게 어딘데요. 어쨌든 이대로만 간다면 문제 없겠어요. 저수지 씨, 방호복의 양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방해가 있긴 했는데... 그럭저럭 다 되어가고 있어. 방해... 미... 미안했다니까... 좋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힘내주세요. 저는 더 빨리 병원으로 보낼 방법을 찾아 볼게요 이미 입원한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저수지씨가 만든 방호복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클로저들이 작전을 성공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이 꿈에서 깨어난다면 틀림없이 안되진나 이걸 네가다 막는 건 무리야 베... 베로니카 씨, 왜 그래요? 천리안에 뭐라도 보였어요? 릴림들의 행동반경이 넓어지기 시작했어 폭주라도 하듯 마구잡이로 홍대를 뛰쳐나가려고 해 마치 배가 고프다는 듯이 모자란 양분을 보충하러 가려는 것처럼. <웃음> 그래 또 보자. 어, 난여 어디 요한... 있는 거냐? 내놔라. 가져가지 <웃음> 못한다. 아, 엄청 화났나봐요. 석봉이 형이랑 정민나를 뺏겨서요. 보니까 우리 말고 다른 팀들한테도 뺏겼나본데. 쉿 아직이야 동생들. 떠들다간 들킨다고. 맞아.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어. 조용히. 해. 저주 받을 것들, 구원 받지 못할 것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들은 결국 결구... 갔나? 완전히 간거 맞지? 네, 벌써 저 멀리까지 갔어요 한동안은 이쪽으로 안올 거예요 지금 바로 움직이자 앞장서 유리 좋아, 나만 믿고 따라와 엄만 이쪽 방향에서 느껴지고 있어 거기딱대고 있어. 이이건못 <웃음> 피할걸. 이긁 빨리 이리 와. 이담쓰담해줘이게내 퇴! 퇴! 일어나 격렬이 흐른다 에이! 대평원의 아, 정점에서 울부짖는다 무진장 아플거야 헛 공간까지 진짜 밴더! 정신 없을걸! 일어나! 빛! 십사! 빠르게 더 공간까지! 밴더 신나게 가보자고! 느낌 살려서! 일어나 병원을정전을 쓰는다! 불 부딪는다! 이건 못 고아! 피할 거예요. 대진장 아플 거야. 우리 일성. 더, 털. 발칸 발칸. 일어나 발칸. 에잇. 공간까지. 펜다 빠르게. 더 빠르게. 이꽝물어경열이 흐른다. 발칸 발칸 발. 발칸. 발칸. 크, 이젠 못 참아. 아! 일어나 빠르게 가자 유리 스페셜 공간까지 병원의 정점에서 울부짖는다 쿠아 미스터 나가신다 유리야 진우야 신우야 불쌍한 우리 아이들 엄마랑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 우리는 어떻게 되든 좋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 착한 아이들만을 엄마, 나 왔어. 엄마 딸 왔다고... 여기서 뭐해? 왜 혼자 그러고 있어? 우리 앞에선센 척은 다 해놓고... 나더러는 약하다고... 세상 무서운줄 모른다고 구박만 하더니... 이럴 거면 그냥 무섭다고 하던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됐잖아! 유리야... 우리 착하다 정말 내가 속상해 죽겠어 됐으니까 가자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자고 안돼 들킬거야 붙잡힐거야 숨어도 소용없어 도망쳐봤자야 어차피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은 다 어, 찾았다 거기 있었구나 어, 끝났어 너무 늦어버렸어 도망쳐 유리야 너만이라도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마 저딴 녀석 날려버릴 거야 어, 나랑 내 친구들 검은양 팀이 말이야 이 L 일격은 무효가 되지 않아 울부짖는다 구웡 승자 포메이션 A 대형으로 제이시 저와 같이 적의 시선을 끌어주 오케이 맡겨줘 대장 이 틈에 이세와 미스는 화력을 모아 신호를 주면 단박에 터뜨려 3 2 일, 바로 지금이야. 받아라! 집어 삼켜 버려! 릴림의 중심이 무너졌어. 이제 네 차례야. 기다렸어. 간다! <웃음> 우와! 릴리의팔을한 번에 잘라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잘려나간 틈을 봐 봐. 여긴 어디지? 정신을 잃었는데 왜 이런 곳에? 돌아갈래 다들 걱정할 텐데 녀석에게서 선년들이 사람들의 공포가 빠져나가는 건 몸을 구성하던 응집력이 약해진 건가? 혼수상태였던 시민들이 깨어나는 거겠죠 저희 말고 다른 팀들도 잘해주고 있나봐요 그... 더 터진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하나가 돌아오라. 되어라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잘 봤어? 엄마 딸이 이 정도야 이게 클로저 서유리인 거라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엄마와 아빠, 진우와 신우 우리 가족은 모두 내가 지킬 거니까 어?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너무 늦지 말고 돌아와 응, 이따 봐 잘가, 엄마? 아, 사라지셨네, 유리네, 엄마. 진짜 유리 누나가 말한 대로 됐어요. 다행이에요. 우리 엄만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 나도 너희랑 싸울 거야. 클로저 서유리가 완전 강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가족을 잘 아는 건 가족이지. 이런 딸을 둬서 어머님도 든든하시겠어. 여튼 릴림도 충분히 약해진 것 같아요. 이 기세로 단숨에 공격한다면 필요해. 더 많은 수확이 필요해. 경작지, 새로운 경작지를 찾지 않으면... 잠깐, 저 녀석 사라지고 있어! 뭐, 뭐야? 어디로 가는 건데? 쫓아가요! 여기서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러고 싶지만 타임 아웃이야. 우리들도 꿈에서 사라져가고 있어. 현실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일단은 깨어나는데 집중하도록 해요. 어, 유정언니이빈나 요원님도. 깨어났구나, 캐롤. 몸은 좀 어떠니? 소소. So, so. 자세한 건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죠. 그래, 마음 같아선 당장 받으라고 하고 싶은데. 미안,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일단은 너도 민수현 요원과 함께 클로저들을깨워주렴 최대한 서둘러야 해. 늦으면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거야. 홍대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릴림들이 봉쇄구역 밖의 시민들을 노리려고 해 그나마 지금까지는 방어선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베로니카 씨가 발견해서 현장의 진아 씨에게 알려주었지만 슬슬 한계야 장시간 가속한 진아 씨도 그렇지만 철리안을 홍대 전역에 사용해온 베로니카 씨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모두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너희들의 싸움 베로니카 눈을 떠! 좀천해요제길 멍청이가! 이, 이게 무슨 꼬라 써냐! 너희들... 왔구나... 어? 안 돼! 아,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었지... 지나 혼자로는 막을 수 없을 텐데... 그, 괜찮으니까 누워 계세요. 그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홍대의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신서울지부의 클로저들이... 저희를 제한 모든 팀들이 나가 있으니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엉덩이 무겁던 녀석들이 결국 움직였다는 거지. 그대로 가다간 자기들도 피복에 생겼으니까. 의의를 보고 행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겠죠. 꼬우네요. 저러고 나중에 엄청 생색내겠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덕분에 진아 씨도 한숨 돌릴 수 있었고요. 하, 진짜구나... 현장에 클로저들이 출동해 있어. 지나도 무사해 많이 지친 것 같지만... <웃음> 아파... <웃음> 그만해, 베로니카. 천리안을 너무 오래 썼어. 그래, 한동안 자제하는 게 좋을 거다. 시신경과 관련된 위상력은 뇌에 손상을 주니까. 거기에 위상력은 영혼의 힘이라서... 고갈되면 영약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요. 이 이상 치료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건 싫다고요. 소마... 미안.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하지만 아직 릴림은 건재해. 방위선이 뚫리는 건 시간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겠다는 거 아니야? 괜히 설치지 말고 얌전히 계시지? 보... 멋대로 굴다가 가버리는 건... 어, 뒤는 에 우리에게 맡겨라. 완벽한 작전 수행을 보여주겠다. 질수 없죠. 저희 검은양 팀도 출동하겠어요. 지나라면 걱정 마. 제 빠른 녀석도 다른 백. 음, 알았어. 그리고 늦대개 팀, 얌전히 보호자 답지 그러던가 말던가. 나타. 이제 괜찮은 거야? 언제는 안 괜찮았냐? 닥치고 나가기나 해. 지금은 한바탕 날뛰고 싶은 기분이니까. 역시 싸부라면 이래야지. <웃음> 오래만 후배들에게 행운이 있게 학생처럼 내나내나다칠 거야 더 많이 바쳐야 해 방해하지마 가로막지마 그분께로 가는 길을 깨! 뭐 이런 괴물들이 쓰러뜨려도 계속 나와 이대로는 얼마 안가 당하겠어 아이, 대체 그 녀석들은 무슨 수로 막아낸 거야? <웃음> 검은양팀 현장 도착 지금부터 지원 들어갑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버티다 당하는 줄 알았잖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일부러라니 완전 열심히 뛰어왔는데 고맙다는 말은 기대도 안 했지만 좀 너무하네 우리 때는 코빼기도 안 보였으면서 말이야 뭐라고? 이 어린 놈들이 말다 했냐? 건방지기는 어디 선배님들 앞에서 선배라? 그럼 모범도 보여 보시지 차원정을 두고 같은 클러즈끼리 싸우지 말고 말이야 흥, 울프팩... 아 알파나이트... 주, 죄송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선배님 와... 한방에 정리가 되네 역시 알파나이트 우리 제이 아저씨 대단해요 신서울에서 이 정도까진 아니셨는데 부산의 일로 다시 유명해지신 걸까요? 아님 남극에서 활약한 게 알려진 걸지도 몰라요 바, 봐달라고 그렇게 기대해줘도 곤란하니까 어쨌든 이제 출발하지 신서울 지부의 모두가 같이 말이야 일어나! 병원의 정점에서 곧고 지는다! 아아아 멋지지? 유리 스타! 일어나! 이게 내커미야 이꽉 물어! 칠! 무진장 아플 거야! 습싹하 유리 일석 공간까지 벤다! <웃음> 주변의 릴림들이 한 번에 정리됐어. 이 화살 빛세례 세레... 에리언이야? <웃음> 정답이에요 못 보던 손님들을 많이 데려오셨네요 네 신서울지부의 크루저분들이에요 그러는 누나는요? 혼자예요? 아니요 정찰차 먼저 왔어요 다른 분들은... 아 저기 오시네요 이봐요 언니 자꾸 그렇게 혼자 튈 거예요? 귀찮은 일은 다 떠넘기고 말이야 팀이면 시련과 고통도 함께하죠 팀이니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하고 말이에요 그게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선행이었다는 거냐? 확실히 에리씨가 릴림들을 정리해줘서 오기는 편했어요 대신 저희는 투더리 클로저분들을 데리고 와야 했지만요 신사울지부의 클로저들 어된 말만 해 이런 여러분도 데리고 올줄 몰랐네요 적당히 떨쳐내고 올줄 알았더니 사과의 의미로 지금부터는 제가 저분들을 돌봐드릴게요 아주 정성스럽게 일말의 불평도 못하도록요 굉장한 살기로군 대체 뭐랄샘이 화살로 돌봐주려는 듯 완전 살벌한 언니네 이, 일단 활부터 내리세요 다들 겁먹으셨잖아요 그래 하지마 에리 네? 따를게요. 팀의 의견이니까요. 그래도 전보다는 친해지셨네. 아니, 다들 친해진 거 맞지? 글쎄, 내가 보기엔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친해진 거 맞아. 전보다 서로 격의가 없어졌잖아. 꿈속에서 같이 다니면서 가까워질 계기가 있었나 보군. 우와, 그럼 이제 에린 누나도 시공지 팀이에요? <웃음>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검은양팀 치궁쥐 팀의 에리 여러분들의 적을 저격하겠어요. 임무 꿋내야 하는데. 짠! 서유리 출동! 무진장 아플 거야. 앗? 공간까지. 밴더. 발칸 발칸 발칸. 야, 얍. 일어나. 신나게 가보자고. 느낌 살려서. 핫. 이꽉 물어. 역렬이 흐른다. 에, 핫. 가다. 유리 스페셜! 유리 스페셜! 아다아 핫! 자! 핫! 공간까지! 밴더! 놓치지 않겠어! 이꽉 물어! 나는 놓치지 않아! 유리 스페나신다 핫! 비상페셜병가이 병간! 흐른다! 또냐? 또, 또 수확을 방해할 셈이냐? 그래봤자 소용없다 달라질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거슬러도 약속된끝은 도래할지 아, 정말 가련하군요 저기에 몰들어 자신을 일타니 한때는 누구보다 인류를 사랑했을텐데 너는 뭐냐? 나여야할가 <웃음> 이제야 제가 보이나요? 그동안은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역시 배가 고파봐야 주의가 눈에 들어오는 법이죠 물론 그렇다고 먹이를 줄 생각은 없지만요 야, 거기다 그 모습 어찌서 멸해야 할 인간의 모습 인간과 하나가 되었죠 인간을 이 종을 지켜달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요. 저모니 없어 불쾌하다 믿을 수가 없도다. 그럼 불경한 말을 입에 담다니 그분께서 그 맛이 죄인의 이름을 꺼내다니 위대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한때는 나의 일부였던 파편이여. 그럼 저는 위대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당신을 처단하죠. 그분이 사랑하셨던 인간들과 함께요. 이게 내거이야좀더 요란하게! 누가 내린다. 몸을 유지할 수가 없다. 공포를, 더욱 많은 공포를 얻어라. 무리에요.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 가족이 알려준 건데 지금 이 상황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대요 한마디로 당신이 보여주는 추태를 도시 사람들이 전부 보고 있다는 거죠 무시하던 인간들에게 당하고 몰릴 대로 몰리고 그런데도 인간이 자신을 두려워하길 기대하는 추태를요 아마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걸요?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웃음> 어? 언니? 저 빌어먹을 괴물이... 릴림이 팔을 늘려서 에리씨를 붙잡았어요! 바, 방심했네요. 가장 멀리 있는 저를 노리다니! 너와 나는 본디 하나 아버지의 초기에 몸담았던 존재. 그렇기에 다시 받아들이겠다. 널 포식하여 잃어버린 힘을 되찾겠다! 안 돼! 니 녀석! 멈춰라 어이세하얀 비추 시공지 팀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들 몸에서도 이건 위상각성이군 남극에서 우리가 얻은 그 힘이야 하지만 이 힘은 세하가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아무래면뭐 어때 이 힘이라면 에리씨를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가요 형 누나 진짜 정신없을 껀점에서 울부짖는다. 이게 쿠어! 맥커리야! 한, 이젠 못 집어, 못 피할 걸. 무진장 아플 거야. 경련이 흐른다. 여명의 빛, 이 주소, 새벽력 달빛. 분하다, 원망스럽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너희에게 저주 있으라 그분의 뜻은 확고하고 예정된 결말은 피할 수 없으니 너희는 다시 공포에 사로잡혀 나를 부르게 되리라 그래요 하지만 끝까지 발버둥 쳐보겠어요 여기 계신 이분들과 함께요 그러니 멀지 않은 난 우리에겐... 아... 여러분 오셨군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검은양팀과 늑대개팀도, 사냥터지기팀과 시공지팀도 전부 잘해주셨어요. 덕분에 혼수상태였던 나머지 시민분들도 병원에서 깨어난 것을 확인했어요. 물론 재발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내일까지는 이번의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득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제외한 신서울지부의 클로저 팀,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셨을 그분들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전면적으로 저희에게 협조해 주기로 했어요. 직접 옆에서 여러분의 활약을 목격하고서 저마다 느낀 점들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직 견제하는 클로저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었어요. 이로써 중립파는 확실하게 저희 측으로 돌아섰고, 반총장파 세력도 절반 이상은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남은 절반의 세력이 좀 걱정이긴 한데 괜찮아요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줄 테죠 고립되었던 처음의 상황에 비하면 크나큰 진전이에요 어쨌든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어요? 이것으로 차오문 비상경보도 해제하도록 할게요 얼굴을 보니 이제 그나저나 유정씨 베로니카와 진아 누나는 맞아요! 진아 의원님은 현장에서도 안 보이던데 아... 그두 분이라면 우리라면 괜찮아, 멀쩡해 응, 나도 귀한에서 치료받았어 다행이다, 많이 걱정했었다 재빠른 녀석아 잘 보는 녀석도 다시 건강해진 거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두분다 너무 무리하셨어요 남극에서도 대규모 전투를 치르고 오신 후였잖아요 어쩌면 그때부터 악화되었던 걸지도 몰라요 두 분의 몸속에 잠재된 폭탄들이요 폭탄? 그게 무슨 소리지? 진하 요원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육체 세포가 많이 파괴된 상태예요 아마 클론 공정 과정에서 성장 촉진제 과다 투여로 세포의 재생과 분열이 거듭되었던 탓이 크겠죠 그 외에도 입력된 제어코드에 저항하거나 고출력의 가속을 위해 위상력을 남용하는 등 이유라면 너무나 많아요 고출력 센텀시티에서 파순을 쓴게 컸구나. 여하튼 이후로는 절대 안정이에요. 일상에서 위상력을 쓰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네. 원래라면 이번 뿐만 아니라 남극대에도 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아, 아니 이건 변명이로군요. 저희가 힘이 없어서 지나시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싶었는걸. 그래도 걱정을 끼쳤다면 미안해. 한동안은 자제할게 한동안이라는 건 결국은 또 나가시겠다는 건가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한쪽은 베로니카의 상태는 어떻지 캐롤리에 안 좋아요 진화 요원이 못지않게 베로니카 요원님의 천리안은 위상력을 시신경으로 강화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신경과 연결된 뇌를 강화시켜서 특정 뇌파를 발산 이 뇌파로 타인의 뇌와 접속해 시야를 공유하는 원격 투시죠 따라서 뇌파를 발산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공유하는 시야가 많을수록 뇌 부하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극에서 수많은 대군에게 천리안을 쓰고 그, 괜찮은 거겠죠? 앞으로 자제만 하면 되는 거겠죠? 응. 음, 손상된 뇌나 시신경은 내가 치료해드렸 하지만 위상력을 쓸 때마다 악화된다는 건 위상력이 나오는 영혼의 누수가 생겼다는 뜻이 야영우는내 영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어 미안 아니에요 소마 님은 충분히 해주신걸요 그래요 더는 악화되지 않게 막아줬잖아요 이제부터 관리를 잘하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당사자가 관리를 할 생각이 있느냐지만 마침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었어 요양하는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너희만 괜찮다면 정식으로 늑대개 팀의 관리를 맡고 싶어. 내 슬픔과 강준성의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배 클로저로서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이야.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정도 일은 할수 있을 거야.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긴 어렵겠지만 좋은 생각이에요. 전... 찬성이에요 안 그래도 저희가 부탁드리려 했어요 먼저 말씀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네가 보여주는 전략에 흥미가 있었다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나타? 당신은 어떻죠? 치우. 좋을 대로 하면 되잖아 어차피 안 된다고 해도 멋대로 할 거면서 그렇지 않아 나는 대신 하나만 약속해 우리보다 먼저 죽지 마라 네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 그런 건 온대 하나로 족하니까 응 알았어 명심할게 나는 나 강준성은 강준성이야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늑대개팀난 너희를 믿고 있어 아 어, 저쪽은 얘기가 잘 끝난 모양이네요 우리도 슬슬 끝내야 할것 같은데 다들 듣고 계시죠? 듣고 있어요 형씨 저 언니도 듣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웃음> 듣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성 중 아니겠어요? 팀 플레이를 잊고 독단으로 행동한 점, 위험에 빠져 모두를 걱정시킨 점, 사과드릴게요. 그런 것치곤 태도가 꼬운데요? 진심 반성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이상한 트집만 잡지 않으신다면요? 하... 이걸 트집이라고 해버리시네. 진짜 제대로 된 트집이 뭔지 보여줄까요? 어? 얘기가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저 수치가 알려주면 두분다 멈출 것 같은데 이래서야 무리겠죠? 완전히 지쳐 골라떨어졌어요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지금은 푹 쉬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도구나 재료도 없었는데 산처럼 쌓일 만큼 옷을 만드셨으니까요 리애니메이터 오리진 기계왕의 부품에 장기간 노출된 탓이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위상능력자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티나 대원님처럼 허수공간에 물건을 수납하고 빼내는 민수연 괜찮을까?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직은 또 듣기로는 저수지의 힘을 회수하려고 기계왕에 수화라는 차원종이 나타나 그때는 간신히 물리치긴 했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지 할수 있어. 우리가 있잖아.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저수지는 우리 시공지 팀이 지켜. 그래요. 훌륭한 마음가짐이에요. <웃음> 어느새 팀은 가족 제 뜻과도 일치하는군요. 그거 가족을 회사로 바꾸면 완전 블랙인데. 뭐 어쨌든 저수지 언니는 지키자고요. 이 이렇게 그 그나저나 김철 아 미안하다. 잠시 생각할 게 있었다. 아까 거리에서 그 남자. 네?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 아니겠지. 녀석은 교주의 신복 교주가 머무르는 성역을 떠날 수 없을 터. 교주가 직접 이곳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김철수? 미안하다, 루시. 역시 내 착각이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강림이 정말 있었더라면 내 마음의 눈으로 느낄 수 있었을 테지. 음... 그래, 그럼 지금은 그저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고 내 이름을 지어준 아이가 다시 돌아온 이 순간을 무사히 복귀해 주세요. 어? 유리 아줌마! 너는 정민이? 네가 여긴 어떻게... 갑자기 기절했다 눈떠보니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아줌마도 계시다는 건... 그래. 나도 유니온 관계자한테 그렇게 들었어. 보니까 홍대에 나타난 차원종과 관련된 사태 같던데. 아, 정말이지 무섭구나. 대체 몇 명이나 실려온 거니? 일단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만 1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 다른 병원으로 간 사람들까지 합하면 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리랑 세아가 클로저들이 잘 해결해줬다니까요 유리가... 저, 정미야! 거기 너 정미 맞지? 한석봉? 쟤도 여기 왔었어? 아줌마, 잠깐 친구 좀 보고 올게요 음 그래 <웃음> 저두 사람... 친구인가 보죠? 참 보기 좋네요. 이 난리에 무사했다고 기뻐도 해주고. 아, 간호사님이신가요? 네. 지금 깨어나신 환자분들을 체크하고 있어요. 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잠들어서 기억나시는 건 없고요? 전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네요. 그렇게 오래 잤으면 꿈을 꿨을, 꿨을 법도 한데. 꿨는데 기억 못하시는 걸 수도 있죠. 아님 너무 싫은 악몽이라서 이으려 하신 걸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하지만 뭔가 굉장히 끔찍한... 그래서 그런가... 우한이 드네요. 땀이 마르면서 추워졌나 봐요. 많이 무서우셨나 보군요. 남들이 극복한다고 해서. 나도 극복할 수는 없는 법이죠 개개인마다 절망의 깊이는 마음의 강도는 다르니까요 그렇기에 이렇게 톡 건드려주는 것만이라도 <웃음> 짠 봐요 완전 흘러넘치죠 무너진 댐처럼 말이에요 괜찮아요 다 <웃음> 우리 위대한 불꽃을 받들어 지금의 육신을 벗어나 새로운 혼으로의 도약을 저희 교단의 기도문이에요 방금 느꼈을 안도감과 함께 잘 기억해두세요 당신이라면 이걸 단서로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능력있는 기저분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직은 저들의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웃음> 저들... 엄마! 여기서 뭐... <웃음> 노야말로 여기 끝내자마자 바로 달려왔지 완전 낙승이었어 그나저나 그래요 아줌마 어, 그게 어, 어, 엄마 괜찮은거야? 내가 의사선생님 불러올까? 아니 그건 그렇고 뒤에 있는 애어 안녕하세요 유리랑 같은 반 이세아에요 유리 친구 이슬비에요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해요 그래 앞으로도 우리 유리 잘 부탁할게 불꽃의 따님이시여 오셨습니까? 네 많이 기다리셨죠? 구경 좀 하고 오느라 늦어졌어요 제법 쓸만한 재물들이 많더라고요 약간의 불씨만 지펴줘도 활활 타오를 그런 재물들이요 그리고 멀리서나마 보고 싶었던 얼굴도 볼수 있었어요 어머님을 닮아 미남이던걸요? 그 영혼의 광채는 아버님을 닮아 찰란했고요. 더욱 가지고 싶어졌어요. 이 정도로 탐이 나는 보물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명만 해주십시오. 이세하, 그 반신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지금... 음... 아니요. 참을래요. 모처럼 이렇게 재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역에서 운명의 문이 열리고... 그분의 저기가 퍼져나갈 때부터 우리들은 알고 있었죠. 그저기가 현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아가 꿈속까지 파고들리라는 것을 그리고 꿈은 집합 무의식의 세계 전 인류의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 안으로 그분의 저기가 파고들면서 전 인류는 종말에 대한 공포가 각인되고 말았어요 의식하지는 못해도 무의식으로는 그분이 언젠가 자신들을 멸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것도 모르고 현실에서의 적이 유니온은 팬텀 나이트라 불렀던가요? 그걸 없애고 다 끝났다 생각한 시점에서 그들은 완전히 때를 그러니 저희는 느긋하게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유니온이 방치한 공포가 각인된 사람들 그 재물들에게 미량이지만 불꽃의 세례를 내려뒀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불꽃은 새로운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신을 맹신하게 될 광신도들이 허결하는건 <웃음>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럼 한동안 바빠지겠네요 늘어난 신도들만큼 도사님들도 많이 뽑아야 하고 또 그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실 예배당도 예배당 네 저는 이 도시 신서울을 제2의 성역으로 삼겠어요